자, 와. 내가 먼저 가가지고, 와드 여기 쓰는 걸 봤어. 와드 쓰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걸 못 지웠단 말이야. 그리고 보자마자 바로 집을 가. 이브시에 와드 박을, 아. 그리고 가시면 돼. 돼요. 이거, 와드 확인했잖아, 방금. 여기 와드에 박는 거를 상대가. 이렇게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와드 안 쓰고 집 가서, 렌즈 바꾸면은 렌즈 쿨이 있어요 보이지 이거 이번 패치 패치 때부터 가능한 건데 지울 수 있단 말이야 와드 위치 보자마자 갔다 오면 그러면 경험치가 어느 정도 찬 상태로 시작을 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 라인을 먹어야 2랩이 되는데 이것만 먹어도 2랩이 된단 말이야 봐봐 이게 여기서 2랩이 완성이 돼요 만약에 이선이랩 잡고 선푸시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전 주도권 가져오잖아 그러면은 보통 우리 아래 진영에서는 <웃음> 뭐 그리고 여기 와드 박는 게 보통 다왜 박는 거냐면 상대 정글 돌려고하는건 동선. 근데 여기서 끊어버리잖아. 그럼 상대 정글러 입장에서는 머리가 많이 복잡해져. 미드랑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미드랑 같이 먹어도 똑같이 이대비돼 근데 대신 단점이 하나 있어. 단점은 와드가 없어 와드 없는 게좀 크지 정글 근데 바까? 정글 쪽으로 안 박잖아 와드 난안 박고 해도 다 보이던데